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이군행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19년 4월 8일 월요일 플루토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주제는 아주 감격스러운 비트코인의 흐름,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약 2.3% 어,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어, 좀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월요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그렇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주요 저항선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역시 저항선 돌파하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고요. 현재 이더리움이, 예, 전고라인 돌파한 모습이죠. 돌파하고, 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 하고, 스텔라 루멘루멘도 룸맨, 전고라인 돌파하는 중. 이두 종목, 좀 어, 차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총 12종목 중에서는, 예, 전일 대비 약 8% 정도 상승한 이더리움이 어, 가장 높은 상승률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이더리움 뭐 이런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들이 가격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에 좀근형적인 어, 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리플, 리플 차트도 한번 매수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 2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1위 종목에는 베스트 체인 VST 종목이 전일 대비 약 74% 73%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속, 급격히 급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주요 거래소를 거래되는 거래소를 보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래소들이에요 그래서 괜히 불호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잡거래소에서 진행된 펌핑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버지 버즈와 이더리움 클래식 이두개 종목이 약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높은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희 크리토 매니저 프로의 공식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괜찮은 상승률 약 50% 저희가 매수 시점 대비 40%에서 50%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주요 차트들을 보시면 어, 대부분 뭐 주요 저항선이라든가 추세를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 비트코인에 힘입어서, 힘입어서 상승 추세를 같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역시 상, 어, 차트 확인해 보시면서 어, 추가 매수자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XN 이 종목이 뭐 지난주에도 계속 상승률 1위 하락률 1위 종목을 어, 보였던 모습이죠. 오늘은 하락률 1위 종목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m x m 종목도 뭐 포함해서 전일대비 현재 약 마이너스 10% 미만의 모든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즉 시장 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요지지선들을 체크해서 네, 지지 여부 확인해서 주, 어, 추가 매수자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어, 상위 거래량들은 크게 뭐 변함이 없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전일 대비 뭐 주말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전일 대비 이 거래량 12 종목에 새롭게 진입된 종목은 종목은 z c a s 입니다 Zcash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마지막 브리핑이었던 금요일 4월 5일 대비 시총은 어, 약 8.9% 8.9% 시총 증가했고요. 어, 하나로 치면 약 17.3조원 17조 어, 3천억원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총의 유입이 계속 진, 어, 증가하면서 아주 좋은 어,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 은 어, 19년도 들어서는 지난 2월 한 10일 정도 2월 초부터 해서 시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저점을 계속 시총이 새로운 어, 뭐 자금의 흐름이 유입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시총이 증가하면서 어 많은 자금이 이시장을 유입이 됐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작년 11월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어 시점은 작년 11월부터 어 시총이 꽤 하락을 하고 유지를 하다가 다시 증가한 모습인데 당시에 시총 부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직은 뭐 이때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당시 시총 부분까지 현재 회복한 모습으로 어, 시장 상황은 점점 회복하고 있다,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이번에 현재 이거는 시총 점유율 그래프인데요. 이번에 유입된 어, 자금들이 대부분 어디로 흘러갔는가라고 대충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래프로 이더리움 파란색의 이더리움 어, 종목의 차 어,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늘어났죠. 그래서 이번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 뭐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이더리움으로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반면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 그리고 다른 주요 종목들도 점유율의 변화가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요번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면 주목을 좀 해야겠죠. 다음은 간단한 투자 시장 현황 요약입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증시 중에서 해외 S&P 500 인덱스 한 시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마지막 브리핑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940선, 다음 레벨인 2940선을 향해서, 어, 이번 주나 우선 다음 주 중으로 도달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뭐 2900선, 어,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예, 아,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피보나치 라인인데요. 이제 뭐, 나중에 보여드리고 하여튼, 2900선, 약 161.8% 라인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이, 저항이 나오더라도 뭐 어느정도 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면서 이번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은 다음주 안으로 2943 도달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지수 한시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지수도 현재 수상중입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어, 이중천장 패턴의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예상했던 2200선 지지까지 도 가격이 내려오지도 않고 현재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다시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중바닥 패턴의 어, 진행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에주 말씀드렸던 2200선은 이 패턴의 목선, 목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이 진행되면 목선을 다시 리테스트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죠. 리테스트하고 테스트, 지지 성공하면 다음 레벨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번 주내 2200선 리테스트 진행할 것 같고요. 진행, 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중천, 이중바닥 패턴의 목표값은 약 2277선 됩니다. 2277선. 그래서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2234이 라인에서 아마 저항을 한번 받을 겁니다.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목표값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4월 내에 4월 내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기간을 거리 따지자고 하면은 어 이쯤이 4월 낼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네 4월 내에 2377선 도달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인 네 골드 11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는 계속 횡보의 모습을 보였어요. 횡보의 흐름을 보였고 어 이번 주 초에 단기적인 방향이 방향이 좀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1,296선 네,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은 다음 레벨인 1,306선 도달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대의 상단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 1,306선 도달 후에 다시 이 채널 하단 상단에 저항 여부를 확인해서 또, 또 다른 단기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실, 돌파를 실패한다고 하면은 움직 다음 움직임은 하방으로. 1,276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296선의 돌파 여부를 주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롭게 추가된 차트 실버 은 차트입니다. 은 차트도 오늘부터 해서 계속 모니터링 을할 거고요. 뭐 제가 차트로좀 확인해 본 결과 메리트가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 주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1 1봉 차트고요. 보시면은 과거에 이러한 이중천장 패턴을 진행했고요. 패턴 목표가 부분까지 가격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이중 바닥 패턴이 진행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패턴의 목선은 뭐약 15.7달러 6달러 이상 될것 같고요 현재 리스크 있게 매매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주 리스크 좋은 리스크가, 아, 좋은, 아니, 리스크가 많, 높지만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그런 매수자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중바아 패턴을 예상하고 리스크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역시 목선 돌파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중바아 패턴 진행되면은 목표가는 약 16.4달러 이어 부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버 차트도, 네, 오늘부터 계속 주시를 하고, 하, 하게 될 거고요. 저 차트를 주봉차도 좀 보시면은 아주 메리트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고점 대비 가격이 꽤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그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난 어 저점과 고점을 이어 작동한 피보나치 자졸림 비율에 78.6% 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매 가격의 메리트로 충분히 있고요 약간 수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매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78.6% 라인 돌파가 된다면은 그때는 꼭어 매수를 고려하심이 네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 순위는 뭐 엔화, 달러 이 두개의 어 국가통화가 거의 비트코인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흐름을 비트코인의 어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브라질의 헤알, 한국의 원화, 유로가 지를 잇고 있습니다. 브라질 헤알 차트도 헤알 기초 통화도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원화가 3위 자리가 주, 어, 3위 자리를 계속씩 국권이 지켰었는데 이제는 브라질의 헤알, 통화에다, 헤알 통화에 헤알 어, 통화 거래량 3위 종목을 3위 자리를 아주 내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코인을스 통계의 어, 거래수별 거래량 순입니다. 코인을스 통계로는 비트플라이어, 일본 거래소죠. 그 비트맥스, 오케이 익스체인지, 이세개 거래소가, 현재, 어, 거래량 3 개, 상위 3개 종목으로, 이제 세개 거래소로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를 보시면, 어, f 코인 비트맥스, 그다음에 비트맥스, 이세개 거래소가 거래량 상위 세개 종, 세개 거래소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인마켓 통계, 어, 마진 거래와 자전거래 제외한, 어, 거래소별 거래량 보시면은 OK Exchange. OK x c h a n g e 현재 거래량 1위 보이고 있고요 OK Exchange 어, 들어가 보시면 현재 거래소의 대부분 거래 종목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오스 시총들이 무거운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잡발트들이 잡알트, 아닌 이런 중요한 종목들이 계속 어,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비트코인 1일 봉 기술분석 지표 현황입니다. 자, 오실레이터 지표는 어, 크게 방향을 어, 예고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든평균 지표 같은 경우는 총 19, 17개의 지표 중에서 15개의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보이면서 매우 강하게 상방의 흐름을 예측하게끔 어, 그런 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는 네, 총 28개의 지표 중에 17개의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어, 상방의 흐름이 조금 더 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어, 해석해 볼수 있는 어, 비트코인 1봉 기술 분석 요약 발표 현황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7일간 최근 7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 주요 저항과 지지선을 어, 표현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주요 저항선이라고 표시를 해뒀던 5,128선을 네, 돌파한 상황이죠. 주요 저항선을 두고 저점을 올리면서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최근 7일 매물대로는 주요 지지선을 약 3785선을 아, 3800이 아니구나 약3800 3000 정도면 3900좀 되겠어요 3800 900 사이 될것 같은데 현재 이 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4800달러부터 5000달러 사이에 매물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매물대가 쌓였던 주요 지지, 현재, 현재는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5128선을 어, 하향 이탈을 한다, 한다고 하면은 5000달러부터 4800달러에 있는 거래 매물대가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만약에 가격이 480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여기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200선까지는 단숨에 한 번에 쭉 내려온, 아주 세게 내려온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4,800달러 또는 4,600달러 정도의 어, 지지선을 설정하시고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차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어, 금요일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제가 주시하던 일목균형표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어, 예상을 하면서 약 5,140선에 다시 도달할 것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어,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좀 스무스하게 움직였어요.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4 5,140달러를 제가 예상했던 어, 지난 토요일 도달이 아닌 어, 4월 7일이니까 일요일 어제 도달을 했네요 어제 5,140선 도달을 하고 어, 다시 내려오면서 저항 테스트를 하고 다시 현재 돌파한 상황이고요 뭐 보시면은 가격이 이런 이 기준선 이 당시에 빨간색 라인 기준선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때도 일시적로내려갔지만 4,800선, 4,835선 자세히 하면은 저, 어, 지지 받고서 그,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런 하늘색의 전환선이나 빨간색의 지지선 또는 구름대 하단 이런 부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일목균형표에서는 뭐 물론 한 시간봉 단기봉 차트지만은 현재 추세의 힘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도 뭐 지지, 전환선 지지 받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 이탈하면은 빨간색 라인인 기준선이 어, 그 다음 지지라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이 계속 밑에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아, 이거를 일목균형표 1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1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과거에 구름대 상단을 근거로 해서 저항선들을 쭉쭉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름대 상단 4,835선, 아까 제가 주요 저항선, 어, 지지선 말씀드렸던 4,835선 지지를 받고서 현재 1차 저항인 5,130선 돌파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돌파 성공한다면, 뭐 아마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지지 테스트 외 돌파 성공하면 은 다음 레벨은 약 5,426선 이 부분까지 어, 돌파를 한다면 은 6,000달러, 6,500달러까지 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현재 5,426선의 돌파일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만약 돌파를 한다고 하면 은 6,000달러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돌파를 실패한다고 하면 은 이제는 주요 지지선이 5,140선의 지지선이 될 것이며 마지노선은 4,800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만약에 하방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 5,104 입선의 지지 여부를 단기적으로 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추세대 관점의 1 1 0 차트입니다. 어, 추세대 관점으로 봤을 때 어,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제가 계속 주우이 말씀드렸던 상단에 어, 추세대 채널의 상단 부분 돌파가 매우 힘들었던 부분이면 현재 돌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건방지게 건방지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말을 하자고 하면은 추세 전환의 발판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전환이 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발판이라고 발판이다라고 좀 해석할 을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단의 지지를 받다고 는 하면 은약 4,800선 4,800선에서 4,700선 지지를 받다고 는 하면은 가격이 내려와도 안전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추세대 상단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지 받고 올라가면서 추세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의 움직임에서 가격이 하방으로 내려오더라도 4,800선, 4,700선의 지지를 주, 주, 주요하게 봐야 된다. 뭐 가격이 과거 17년도, 58년도 불장과 같이 막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움직임, 움직, 어, 변동성을 보면서 움직일 거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세 선 상단 지지역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어, 추세선 관점의 11봉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이 추세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어, 그 부분 설명 못 들으신 분들은 과거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것 같아요. 추세선 지지,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일 거고, 주요 저항선은 단기적으로 5,510달러 선을, 장기적으로 주요 저항선을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기적 목표로 5,999, 6 0 0달러 선을 단기적, 단기적 돌, 어, 목표 시점으로 보시, 보면서, 이러한 상승형 삼각형, 상승형 삼각형의 패턴을 기대하게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펜 관점 1봉 차트 고요이 부분 역시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피보나치 펜 하락 추세 50% 라인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다음 레벨로 즉 추세, 전환, 추세 전환으로 전환볼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락 채널 상단과 같이 가격이 내리더라도 이 부분 지지를 받으면서 내리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하방으로 추세대 하락 추세의 50% 라인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나쁘지, 어, 그렇게 좋, 좋지 않은, 뭐, 기대를 좀, 다음 추세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움직이지만, 움직임이지만, 이런 식으로 50%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면 최하로 4,400, 4,400 라인까지 뭐, 기대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가격이 내리더라도 이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어, 나쁘지 않은 거다. 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레벨로, 뭐 앞으로 다음 레벨인 이 50% 라인 이유가 61.8% 라인, 78.6인가? 아, 38.2% 라인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 38.2% 라인을 향한 다음 또 다른 레벨을 향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레벨에서 현재 이 레벨로 가격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보나치펜 아이 부분에서 자 작년에 급격하게 어, 가격이 하락 시작했다. 작년 11월 고점에서 어 올해 12월 아, 작년 12월이었군요. 12월 저점까지 피마나 되돌린 비율을 작도를 해보면 현재는 61.8% 부분 어, 저항 돌파하고 테스트 중이에요.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테스트 중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실패한다고 하면 역시 50% 라인은 4842달러. 이 부분이 주요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4800달러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이 부분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 하락 추세 피벗하지 50% 라인 지지를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조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들, 4840 라인이나 61.8% 돌파 여부, 주요, 주, 주, 주, 주시 항목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지난주 작도했던 패턴 관점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이런 하락세계 패턴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5,275달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난금요일에 어, 작도한 이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목표가 진행된 어, 패턴 이고요 패턴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작도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동평균선 관점 주봉차트 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부분이죠 자 지난 어, 이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약 3월 2018년 3월 12일 그때 최초로 가격이 어, 중기 이평선 주봉차트니까 약 30주간 30주간 이평선 입니다 중기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중기 이평선 아래에서 머물렀죠 그리고 이때부터 약 385일이 지난 세, 어, 시점에서 현재 중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 받던가 돌파한 상 이어진다고 이 하면은 어, 그 다음 주 역시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하고 지금 현재 뭐 작게나마 양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역시 저항선은 그 다음 장기 이평인 약 60주간, 60주간의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지지선은 어, 30주간의 이평선인 이 중기 이평선을 지지선로 두고 이 사이에서 이제 움직임을 진행하겠죠. 어쨌든 385일 어, 이 최초로 중기 평선 이탈한 이후에 385일 이후에 최초로 다시 중기 평선을 돌파한 아주 어, 중요한 그런 어, 자리에 현재 머물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중기 평선 라인이 약 4,650선 이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여태까지 차트에서는 4,800. 달러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주요 지지선이고 4,650달러선을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겠죠. 하지만 중기평선이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 당, 그때 당시에 중기평선을 지지를 받는지 만약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좀팔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 어, 관점으로 한시간봉 차트를 볼 거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뭐 전환선과 기준선 아래 지지선이 남아 있고요. 이걸,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5,140 주요 저, 지지선 라인입니다. 이 부분까지 만약 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아래는 구름대 지지선이 남아 있고 얇, 그 얇기가 매우 이런 이런 구름대의 배가 매우 얇아요. 그렇다면 지지 라인이 어, 지지의 강도가 세지 않을 거다. 하지만 가격이 그 지지가 세, 지지의 강도가 세지 않은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내려와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움직인다고 하면은, 현재 상승수세는 매우 강하다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수세가 강하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봉 차트로 이 부분, 이탈을, 하향이탈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점심시간은 끝난 시간이죠. 시간이, 어, 한 시간, 두 시간 다 돼갔네요. 그래서, 뭐 남은 하루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플루소스 브리핑 어,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